자 데이터 구조 네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자네 번째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배열 1차, 2차 그리고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자 그리고 리스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번부터는 자료 구조의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가 소개되는데 가자이네 번째 강의에서는 선형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오늘의 목차는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그리고 리스트의 선형 리스트, 연결 리스트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열입니다. 배열은 무엇일까요? 자, 영어로 뭐예요? 어레이가 되겠죠. 배열은 동일한 자료형의 데이터들의 같은 크기로 나열되어 순서를 갖고 있는 집합을 배열이라고 합니다. 배열은 프로그램 상에서 관련된 자료들이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어떤 규칙에 따라서 연속적인 기억장소 위치의 집합으로 정해진 인덱스의 값들이 매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배열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하나의 값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값에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열을 사용한다는 거죠 배열은 정적인 자료 구조로 기억 장소에 추가가 어렵다는 어렵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삭제 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던 기억 장소는 빈 공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 메모리의 낭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배열은 첨자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의 첫 번째 첨자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접근한다 배열은 반복적인 데이터 처리 작업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또한 배열은 데이터마다 동일한 이름의 변수를 사용하여 처리가 간편하다. 자, 위에 있는 예제처럼 A라는 변수에, A라는 변수 첫 번째 배열에, 두 번째 배열에, 세 번째 배열에, 배열의 위치는 다 다르지만 배열의 변수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때문에 처리가 간편하다. 배열은 사용한 첨자의 개수에 따라서 1차원인지 2차원인지 또는 N차원인지 배열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하나의 값만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썸이라고 하는, 하는 변수에 국어, 영어, 수학, SOC, MUS 각각의 값들을 다 더해서 더한 결과 값을 sum이라는 변수에 집어넣고 싶다 자 그러면 각각의 값들을 어디에 저장을 할까요? sum이라는 배열에다가 각각 값을 입력하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라 겁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기억시켜야 할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그것을 하나하나 변수에 기억시킨다고 라 하면 변수명을 각각 다르게 부여해야 하므로 굉장히 불편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예제가 열 과목의 시험 점수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국어에서부터 일본어, 프랑스어까지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합계를 계산하는 경우에 각 과목별로 성적을 저장하기 위한 독립된 변수가 필요하겠죠. 이때 열 과목의 성적을 저장하기 위해서 몇 개의 변수가 필요합니까? 10개의 변수가 필요하겠죠. 또한 그것들의 합계를 저장하기 위한 합계 변수도 필요합니다. 총 11개의 변수가 필요하겠네요.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러나 밑에 있는 이 스코어라는 공통의 이름을 10개의 기억장소를 할당받아서 그곳의 값을 기억시킨 다음에 스코어 1에서부터 스코어 10까지 각각 인덱스 값을 사용해서 값을 저장할 수만 있다면 라 변수는 몇 개만 필요합니까? 하나만 필요하게 되는 거죠. 복수의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메모리는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배열 형태로 변환시켜서 저장하게 되면 메모리 공간에도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앞에 열 과목에 대한 성적의 합계를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언어로 배열을 선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스코어는 자, 배열에 부여된 이름입니다. 즉 변수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각각의 첨자, 첨자를 통해서 이것이 1차원인지 n차원인지 구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 우리는 배열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첨자, 지금 현재 10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밑에는 i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스코어 i라고 되어 있는 이 i를 우리는 첨자 변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첨자는 0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배열에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합니다. 배열의 각 요소는 기억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위치하고 있지요. 0에서부터 9까지 하게 되면 총 10개의 첨자로 구성되는 겁니다 10개의 저장소로 구형되, 구성되는 거고 그 10개의 구성 요소들은 하나의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자, 이들은 단순 변수와 같이 한 번에 하나의 값만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각 요소는 일반 변수처럼 취급이 되기도 하죠 1차원 배열은 첨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a0, a1, a2, a, n-1개까지 첨자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자, 1차원 배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배열 중에 가장 단순한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벡터 구조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서 a는 변수의 이름이 되겠고요. 숫자는 첨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각형의 하나의 기억장소를 얘기하고요. 자, 이곳에 하나의 기억장소 하나하나하나 하나 각각의 기억장소가 되는 거고 A0부터 AN-1개까지 총 N개의 기억장소가 존재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1차원 배열입니다. 크기가 N인 1차원 배열이 되겠죠. 그렇다면 2차원 배열은 어떻게 표시할까요? 2차원 배열은 첨자의 개수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진다고 했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은 첨자가 몇 개예요? 두 개겠죠? 2차원 배열은 논리적으로 행과 열을 나타내는 두 개의 첨자가 필요합니다. 즉 행과 열을 나타내는 두 개의 첨자로 각각의 배열 요소를 구분하죠. 이러한 2차원 배열을 행렬, 즉 매트릭스 구조라고도 부릅니다. 1차원 배열은 무슨 구조라고 했어요? 벡터 구조라고 했죠. 2차원 배열은 행렬구조라고 부른다 2차원 배열을 선언한, 선언하는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배열명이 들어가고요 뒤에 첨자가 들어갑니다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첨자가 두 개가 표시가 되는 거죠 자, 2차원 배열의 예제입니다 자, 2 곱하기 3 배열인데요 자, 행은 2행까지 있고 열은 3개의 열입니다 즉 A2, 3인 배열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면 자, 밑에 그림과 같습니다 자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은 A0, 0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은 A0, 1, A0, 2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에는 A1, 0 1, 1, 1, 1, 로총 6개의 요소가 있다는 라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2 곱하기 3의 배열, 2행 3열의 배열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배열은 기억장소 내에서 행우선 방법에 의해서 순차적, 순차적으로 저장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2차원 배열에 어떠한 값들을 저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첫 번째 행우선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열우선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우선 방식을 쓴다고 라 했습니다 자2 곱하기 3열의 행 우선 방식을 표현하게 되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 배열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순서대로 표현하게 되면, 자, 행 우선이니까, 자,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이 표현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A00, 두 번째 A01, 세 번째 A02, 그 다음 행에 있는 A01, a 1 0로 A11, A12 형식으로, 행우선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이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주로 사용하는 언어들이 과거에 코볼이라든지 PLI 또는 파스칼 자,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C 언어 등이 행우선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하나, 열우선 방식입니다. 자 이거는 열이에요. 열이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 작성하고, 두 번째 이렇게 작성하고, 세 번째 이렇게 작성하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A00, A01. 두 번째, A01, A11. 세 번째, A0, 어, 죄송합니다. 여기 2가 되겠네요. A02, A12. 그래서 열 기준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열 우선 방식이라고 이야기한다. 를 자, 열 우선 방식의 대표적인 언어가, 자, 여기. 열우선 열 방식의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포트란이 대표적인 언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다차원배열은, 다차원배열은 크기가 N 곱하기 N인 S차원배열은 자, 두, 개의, 두 개의 참자가 존재하는 2차원배열, 3차원배열, 4차원배열 또는 N차원배열 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저장할 거냐 행우선 방식으로 저장할 거냐 열 우선 방식으로 저장할 거냐에 따라서 결과 값은 저장되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배열 구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배열은 하나의 변수에 자, 여러 가지의 저장소가 있기 때문에 액세스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기록 밀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부터 순서 순서대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그 값을 삽입 삭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록 밀도가 1이다. 또한 가장 간단한 구조다. 그러나, 그러나 자, 열 번째 위치에 있는 값을 삭제를 하겠다. 또는 열 번째 자리에다가 삽입을 하겠다. 그러나, 1차원 배열은, 배열 구조는 처음부터 우리가 순차적으로 값을 찾고 원하는 위치에서 값을 삽입하고 삭제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리스트나 다른 구조에 비해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 굉장히 종속적이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자 배열을 포함하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자 리스트는 자료 원자들의 논리적 순서적인 집합으로 인덱스나 포인터에 의해서 비순서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리스트라고 이야기하고요. 리스트에는 선형 리스트 또한 연결 리스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스트링, 배열, 디스크나 테이프 같은 매체에 파일을 저장할 때도 이 리스트의 일종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리스트의 첫 번째, 리니어 리스트, 선형 리스트입니다. 선형 리스트는 어, 배열과 같이 연속되는 기억 장소에 저장되는 리스트입니다 자, 배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변수가 있었, 있었고요 그리고 순서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기록 밀도가 1이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연속되는 기억 장소에 저장되는 리스트 형태를 선형 리스트다 자, 이것을 우리는 연접 또는 축차 구조라고도 부르고요 선형 리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구조가 앞에서 배웠던 배열입니다 선형 리스트는 배열을 이용하는 연속 리스트와 포인트를 이용해서 조금 더 확장된 연결 리스트로 구분되는 거죠 자, 선형 리스트의 특징입니다 자, 배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다 또한 속도가 빠르다 중간에 자료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자 연속된 빈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기억 장소를 연속적으로 배정받기 때문에 기억 장소 이용 효율은 밀도가 일로서 배열처럼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삽입 삭제 시 자료의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자, 초기 자료 초기 자료가 있고 자, 삽입을 했을 때 그리고 삽입 아 데이터를 삭제했을 때 자, 그런 과정을 표기해서 표시한 건데 자, 네 번째 첨자에 지금 값이, 자, 목요일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위치, 다음 위치에다가 금요일을 삽입하고 싶어요. 자,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처리하기 때문에, 자, 처음부터 데이터를 검토를 하겠죠. 쭉 순서대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목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금요일이라는 값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자, 삽입한 후에, 자 수요일을 제거하겠다. 그럼 다시 처음부터 데이터를 검토해서 자, 세 번째 자리의 수요일을 삭제하는 형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선형 리스트입니다. 배열 구조와 굉장히 흡사하죠. 기록 밀도가 좋기, 좋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킨 개념의 연결 리스트가 있습니다. 링크 드 리스트. 자 연결 리스트는 자료들을 반드시 연속적으로 배열시키지 않고요. 자, 이미의 기억 공간에 기억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료 항목의 순서에 따라서 노드의 포인터 부분을 찾아가서 서로 연결시킨 구조를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자 연결 리스트의 특징에는 선형 리스트에서는 삽입 삭제가 아무래도 좀 불편했었죠. 그러나 연결 리스트는 각각의 포인터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의 위치에 찾아가서 삽입 삭제가 조금 더 용이해졌습니다. 또한 기억 공간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연결 리스트는 연결을 하기 위한 링크 또는 포인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차 리스트에 비해서 기억 공간의 이용 효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인터에 의해서 우리는 자료를 빨리 찾을 수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접근 속도가 더욱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 리스트는 중간 노드가 삭제가 되면 중간 노드가 삭제가 되면 다음에 찾아갈 포인터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음에 값을 찾기 어렵다라는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자, 그것에 대한 예입니다. 자, 다음에 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각각의 주소가 되겠고요. 자, 이첫 번째 칸은 첫 번째 열은 데이터고 자, 두 번째 열은 다음에 위치를 알려 주는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이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월요일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리고 두 번째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포인터입니다 즉 다음에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이 있고요 다음에 위치가 2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소를 찾아갔더니 두 번째 주소에는 화요일과 7이라는 포인터 번호를 갖고 있죠 자, 이 7이 다시 일곱 번째 자리에 찾아가서 수요일을 출력할 수가 있고요 8이라는 값을 연속된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연결 리스트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삽입, 삽입을 한번 해보시면, 자, 목요일에, 목요일에 1이라고 하는 포인터가 있습니다. 자, 1을 했더니, 자, 1의 자리에 갔더니 금요일이 있고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네요. 그쵸?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를 10으로, 10으로 하게 되면 일요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이 가기 전에 토요일을 추가하고 싶다. 현재 비어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죠. 자, 나는 여섯 번째 자리에, 여섯 번째 자리에 토요일을 추가할 거고, 토요일은 토요일은 그 다음 그 다음 일요일인 10이라는 숫자를 가리킬 거야. 자 그러면 토요일을 찾는 자 금요일의 포인터 자리수는 10이 아니라 뭐가 돼요? 6이라는 값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금요일은 6이라는 포인터를 찾아가서 아 토요일을 출력하고 토요일은 다시 열 번째 위치를 찾아가서 일요일을 연속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연결된 리스트는 다음과 같이 삽입이. 아, 용이하다는 라 장점이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금요일에는 6이라는 값으로 변경이 되고 토요일은 삽입이 되고요 토요일에 다시 10을 가리키는 그러한 연결 리스트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 리스트의 특징은 노드의 삽입, 삭제 작업이 용이하다 기억 공간이 연속적으로 놓여 있지 않아도 저장은 가능하다 왜? 포인터가 있기 때문에 연결을 위한 링크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차 리스트에 비해서 선형 리스트에 비해서 기업 공간 이용 효율은 좋지가 않습니다 중간 노드 연결이 끊어지면 그 다음 노드를 찾기가 힘들고요 트리를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한 구조 그것이 바로 연결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 리스트의 종류입니다 단순 연결 리스트 자 데이터가 있고요 각각의 데이터가 있고요 포인터에 의해서 그 다음 위치를 알려주는 단순 연결 리스트가 있고요 자, 단순 환상 연결 리스트 어, 다시 피드백 되는 겁니다 자, 이중 연결은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구조고요 이중 연결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앞뒤로 있어야 되는 거죠 앞뒤 그래서 앞에 있는 포인터는 앞에 주소를 가리키는 거고 뒤에 있는 포인터는 그 다음 주소를 가리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중 환상 연결 리스트는 자, 이중 연결에다가 환상 자, 피드백 될수 있는 포인터가 피드백될 수 있는 형태를 이중 환상 연결 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자료 구조에 따라서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데 여러분들이 적절한 구조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굳이 복잡한 구조를 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단순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 위치를 찾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 위치를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 값을 표현할 수도 있게 되겠죠 피드백이 필요하다? 단순 환상 연결 리스트를 쓰면 되겠고 자, 지금까지 앞에서 보셨던 배열과 자, 리스트 배열은 1차원부터 다차원 배열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록 밀도가 1이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삽입 삭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고 그것을 리스트로 표현하게 되면 선형과 연결 리스트로 삽입 삭제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연결 리스트에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기억 공간을 조금 더할당 받아야 되는 거고 중간 노드가, 중간 노드가 삭제가 되면 그 다음 연결되는 노드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가지고 자, 예제를 풀어보면 자, 선형 리스트의 특징이 아닌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한 데이터 구조 중 하나다. 별과 같이 연속되는 기억 장소에 저장되는 리스트를 말한다. 메모리 밀도가 1이다. 데이터 항목을 추가 삭제하는 것이 용이하다. 자, 선형 리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였습니까? 그게 배열이었다고요. 배열은 삽입 삭제가 어렵다.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또 하나 예제입니다. 자, 연결 리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노드와 아, 노드의 삽입이나 삭제가 쉽다. 자 아까 기억 장소가 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왜? 포인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드의 삽입 삭제가 쉽다 노드들의 포인터로 연결되어 검색이 빠르고요 포인터로 연결되어 검색이 빠르다 연결을 해주는 포인터를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저장 공간의 효율이 좀더 나빠질 수 있다고 라 했죠 연결 리스트 중에서 중간 노드 연결이 끊어지면 그 다음 노드를 찾기 힘들다. 그 다음 노드를 찾기 위한 포인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노드가 끊어지게 되면 포인터 주소를 찾을 수가 없잖아. 자, 1, 2, 3, 4번 중에 자 노드들이 포인터로 연결되어 검색이 빠르다. 자, 검색이 빠른 것은 아니고요.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저장된 것이 아니고 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포인터 주소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동해야 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이 빠른 것은 아니고요. 접근 속도가 느리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배열과 리스트, 즉 선형 구조의, 선형 구조의 배열과 리스트를 소개한 4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5강부터는 선형 구조의 스택, 큐, 그리고 데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